1년 동안 리멤버 커리어 인재 풀로 등록해 주신 그 규모가 70만명 정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저 리멤버 서비스 만들고 있는 최재호라고 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멤버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리멤버는 대한민국 300만 명 넘는 직장인분들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1등 비즈니스 서비스고요. 명함 관리부터 또 커리어 관리, 커뮤니티, 경제 소식까지 한반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리멤버 앱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 리멤버는 이런 비즈니스 서비스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처음에 비즈니스맨들 많이 이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명함 관리를 해결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명함 관리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수기 입력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 사용자들 분들의 불편함을 잘 해결해 드리는 방식이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명함에 이제 정보나 이런 거를 이제 타이피 리스트를 통해서 등록을 한다고 제가 봤거든요 타이피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기존의 명함 관리 서비스들이 이 광학 문자 인식 기술로 그러니까 기술로만 뭔가 이렇게 인식을 잘 풀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들이 부정확해서 사용자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걸 보고 아예 우리가 사람이 직접 입력해 드리는 그런 명함 관리 비서가 되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수기 입력 방식을 채택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숙입력을 도와주시는 그런 타이피스트 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열심히 입력들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리멤버 커리어라는 약간 서비스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리멤버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 가능하실까요? 리멤버 커리어는 그 구직자분들께는 어 가만히 이 앉아서 이 좋은 채용 제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인재 스카우트 플랫폼이 되어드리고 있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재들 직접 검색을 해서 채용 제안을 보내실 수 있는 또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멤버를 쓰고 있는 분들이 다 자동으로 리멤버 커리어에 등록되시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저희가 리멤버 커리어 인재풀에 등록을 해주십사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고 그분들 중에 지금 약 1년 동안 70만 명 정도의 인재분들이 인재풀로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기업의 인사팀이나 헤드헌터 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검색을 해서 제안을 보내시는 그런 채용 제안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기업들은 기존의 어떤 채용 공고만으로는 뽑히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 나서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멤버 커리어에 관련해서 이 실제 사용자 수를 저희가 알수 있을까요? 1년 정도 저희가 됐는데요. 1년 동안 리멤버 커리어 인재 풀로 등록해 주신 규모가 70만 명 정도 되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지금 약 1만 명 정도의 기업 인사팀 고객들이 들어와 계신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리멤버 커리어라는 것에 약간 사업모델이나 이런 게 저희가 좀 궁금해서 네. 이제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한테 한번 알려주실 수 있, 있나요? 저희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 인재분들 인재 대상으로는 저희가 뭐 과금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그 기업 인사팀이나 헤더헌터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라는 곳에 들어와서 인재 검색을 이용해 보시려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이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경쟁업체들도 좀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멤버 커리어만의 약간 뭐 차별성이나 이런게 좀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인재 이런 스카우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은 글로벌하게는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국에도 그 서비스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로컬 인재 분들에 대한 그런 인재풀 확보가 충분치가 않아서 그런 면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잘못 갖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리멤버가 명함관리로 시작돼 있는 그 서비스 기반이 있다 보니 빠르게 좋은 인재풀들을 저희가 잘 확보할 수 있어서 어떤 그런 경쟁 우위를 잘 치고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리멤버 커뮤니티라는 게 있다고 제가 좀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 리멤버 커뮤니티 이거는 과연 뭘까요? 어 리멤버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이, 일하시는 분들이 지식과 정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뭔가 나에게 맞는 직무나 나의 관심사 주제에 맞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과 어떤 궁금한 질문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정보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멤버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리멤버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있는 목표는 혹시 뭔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냥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장 혹은 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어떤 기회들을 계속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각각 프로페셔널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떤 단편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풀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혹은 같은 고민을 해본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 교류하면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잘 사용자들에게 드리고 싶었고 뭔가 일할 때 필요한 어떤 대상을 찾거나 혹은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는 반드시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간의 연결도 이 안에서 가능하고 사람과 기업 간의 연결도 가능하고 또 기업과 기업 간의 연결도 들 가능한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어떤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